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565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러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러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올해가 마무리되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는 2020년도 아,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한 남은 한 2주 정도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하겠고 그리고 2020년도를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19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시점또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야곱은 제가 분이엘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좀 부탁을 해놨어요 <웃음> 그래서 걱정 붙들어 매시고 분이엘의 야곱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웃음> 한, 예, 오늘은 어, 이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선지자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신학생의 아내 남편이 있었겠죠 그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근데 세상을 떠나는데 남겨둔 것이 두 아들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무엇보다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마 큰 물질적인 채무인가 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남편 떠난 것도 절망적인데 그런데 이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업자가 또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 돈 내놔라. 당신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그 채권업자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말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난감한데. 남은 두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는데도 큰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고, 어, 빚은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아들 내놔라, 그러지.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가르쳐 준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정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차여차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어? 참 절박한데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내에게 당신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 있는 게 뭐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지자 아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네요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함정의 기름밖에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선지자의 아내의 가정을 오늘 이 본문은 비춰줍니다. 그래서 함정의 기름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스 아는 이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집에 있는 그릇 말고도 이웃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조금만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는 좀 황당하죠 지금 집에도 빈 그릇이 뭐 있는 게 없는데 남의 집까지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지만 그러나 이 아내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읽시다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한면 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이지만 빌려온 그릇이면 그릇대로 기름을 부어보라 그런데 저기 나오는 그 기름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음식할 때도 쓰지요또 당시에 불을 밝히는 데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올리브유가 이 상거래를 하는데 꽤 값나가는 재산이었습니다.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인데 5절과 6절을 보면 자 그릇을 빌려온 그 아내에게 문 닫고 어?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붓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을 제법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 정말 그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제자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야, 저 기름 팔아가지고 빚다 갚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비 보태 쓸수 있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이 그 가정에 기적적으로 부어진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는 너무 딱해가지고그 가정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외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것은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오라 강조를 한 겁니다 빌려라. 빌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진짜 빌려 온그름마다다참 거예요. 아마 당시 상황으로는 굉장히 흥분됐을 것입니다. 부음은 붓는 대로 채워. 부음은 붓는 대로 넘쳐나. 당신 집에 기름이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보다. <웃음> 이거 굉장히 예 어, 흥분되는 얘기죠. 얼마나 신이났겠습니까.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한 많이 빌리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릇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부어진다 이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봄은 보면 보면서 이복음의 5병 이어의 사건이 연상이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니가 몇 광주리? 12 광주리나 남았다. 자, 이12 광주리를 남게 하신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나게 5천명이 아니라 5만명, 50명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10편 2 3편 1절에 보면 이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더 차고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선제자는 마음껏 주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담을 그릇입니다 담을 그릇 기름을 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서를 보면 은 주님은 종종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의 요제는 뭐냐? 네가 담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이 물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거든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은 믿음의 그릇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분량이 중요하다 내 그릇이 중요하다 내 사이즈가 중요하다 제가 막 하나님 무한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고 할때 지금 아멘 소리가 제거밖에 안 나온 것은 여전히 뭐죠? 우리의 이 사이즈와 그릇이 여전히 내 한계에 갇혀 있는 거라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낚시꾼이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가 잡히니까 그냥 강가에 버려버리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낚시꾼이 궁금해서 아, 왜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담냐고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큰 고기는 버려버린다고 그 문제는 뭡니까? 어 우리의 이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줄이라 하나님은 이미 가난을 정복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준비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가난한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면서 늘 싸워야 할 숙제가 뭔가 하면 내 안에 갇힌 나의 한계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밖에 안될 거야 혹시 주시려나? 아무나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 그게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한계를 계속해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면 좀 아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예.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예. 준비한 만큼, 예. 준비한 만큼, 예. 그런 만큼, 예. 그릇대로 예.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참빈 그릇입니다. 이빈 그릇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 상실되어가지고 의지할 이도 없는 상태 두 자식마저 빼앗길 처지인 거거든요 마치 이 처지는 신약성경의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 중에 나와서 부러지는 자의 택한 이, 원, 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은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밤낮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상태가 뭐냐 굶주린 상태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밖에 내게는 정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빈 그릇 여러분 이빈 그릇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누구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 그릇인 것입니다 누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목마른 자가 해결받습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누가 갈증을 해결받습니까? 목마른 자.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는 어제, 오늘, 아니면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 갈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마음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 이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영혼이 빈사상태예요. 마귀가 오늘날 가장 열심히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 전에 에베소스 5장 14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산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 하나 더 치면 죽은 자도 있을 수 있다 산자는 뭐냐?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도가 막 땡겨지고 말씀이 막 사모함이 일어나고 잠자는 자는 뭐냐? 기도자리에 왔지만 기도가 안돼 예배 자리에 오늘 앉아있지만 예배가 이게 생각은 딴 데로 온또 국제시장 갔다가 오늘 또 자유시장 돌아다녔 다가또 오늘 또 나포동 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영혼들 있잖아 이게 뭐죠? 잠자는 자의 영혼이거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막 덧뿌린다 뭐냐? 영적으로 잠자할수 있도록 잠자도록 뿌려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0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이건요, 신앙의 어떤 신앙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갈망은, 건강의 바로 밑입니다 갈망의 여부가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여러분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의 식욕의 정도를 따라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 누워서 링거 꽂아가 링거 어나하는 사람 그 굉장히 병이 중한 사람이죠 근데 조금 있다 가보니까 미움을 드셔 어 이제 호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며칠 뒤에 가봤더니 밥을 세 키나 드셔 그 말은 뭐죠? 태어날 때다 됐다는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먹고 먹어야 힘을 낼수 있다 갈망이 살게 하는 힘이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란 목마름 목이 말라야 된다는 목이 말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팔복을 시작하시죠 이런 팔복에도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마태복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천국도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그 천국은 누가 경험합니까? 그 천국은 누가 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그 자가 빈걸어 쓰이고 그 자가 천국의 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같이 읽읍시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배부름을 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영적으로 목마른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갈급한 자 주님 제가 주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 심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갈망에 있는 자 이게 생명력이 가진 자거든요 이 기독교 전통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전통이 뭐 500년, 600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크게 가보면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제가 작년에 11월 달만 해도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마트마다 쫙 찼어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용품 파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와 역시 기독교 나라 맞긴 맞는갑다 저들은 절기 같은 거 너무 문화화 돼가지고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부활절 때 되면 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화 되어 있고 다 기독교 있는 것 같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명력 없이 그냥 문화화만 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나 예배의식들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책은 갑으로 보관하는데 후! 하고, 먼지도 못을 수도 있고,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는 거예요. 아우, 리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우리 또, 뭐그 정조, 또 할아버지도 장노님이고, 또, 그 더, 그 윗대, 또정정동가 뭐, 어쩌 되는가 보그 윗대 또 올라가, 가서 또, 어 우리 집안에 모고 그러면서, 지는 뭐냐? 교회 켜고 다녀. 갈망이 없어요. 성경 책은 있는데 성경은 읽지 않아. 아주 형식적이 돼 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 무덤덤한 형식적인 신앙, 신앙이 요 이게 신앙의 위기인데 이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익숙함에서 온 거예요. 익숙함. 내다해 봤다. 내다 경험해 봤다. 여기에서 신앙의 위기는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말씀 잔치 한다 그래도 뭐 저런 집회를 해도 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무덤덤해 아 하는 것 아, 같다 장모사 오는 것 같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있다는 예로선 충격적인 역사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오심 사건 아닙니까?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속에 그 인마늘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영적 둔감증이거든요 이게 매느리즘 이게 영적인 타성 이거, 이거 여러분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 위험의 적신호는 누가 이거 오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다니는 교회니까 늘 들이는 예배이니까 늘 보는 목사이니까 아, 오늘도 같더니 또 목사 안 바뀌었네 그대로 김 목사가 또 하네 늘 다니는 교회, 늘 드리는 예배, 늘 보는 목사 그 안에 기대감이나 깊은 갈증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얼마든지 이런 경향들이 일어납니다 순수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고 진지함이 없는 거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냥,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한 번씩 마음에 꾹꾹 질림 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우리 새날개 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새날개에서 예배만 들리면 눈물이 나요 예배만 들리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가슴이 찌르는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이야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다 교회에서 항상 사는 목회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속에 산다고 하지만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행사가 되어버리고 은혜와 감격은 없고 갈망도 없고 영적인 풍성함은 그냥 그냥 내가 오랫동안 목회했다 난한 20년 목회다 30년 목회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목회는 오래 했지만 매일 설교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영혼은 파리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갈망합니다 막 의지적으로라도 여기서라도 손을 들고라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세우게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먹게 하고 내가 주님께 버림받는 영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연수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누구냐? 살아있는 신자는 누구냐? 언제나 배고픈 자로 서 있는 사람 언제나 배고픈 자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배고픈 자처럼 여전히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한올아라도 먹고 싶은, 얻고 싶은 수로본이게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건강한가? 내 안에 정말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빈 그릇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왔는가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 있으나 아는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예배가 안돼 이거 문제네 기도는 하는데 주여 하는데 나는 그게 안돼 여러분 이거 하렘 앞에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여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갈망의 표현이잖아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 그릇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채워진 것이 이게 복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채워진 사람 엉뚱한 것 채워져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너 얼마든지 살수 있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나쁜 상태인지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그릇은 네가 준비하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릇은 네가 준비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 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구로가 없습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알렐루야 있습니까? 10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입을 열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었다면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인데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덧붙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I will feel it I will 내가 반드시 채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네에게 은혜 주려고 부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입을 크게 열어 그릇 그래 준비해 믿음 준비해 받을 준비해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시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 뭐냐? 기도를 하도 세게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더 자주 하세요. 이럴 때 서로 기도시라도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 기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훨씬 더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선지자 아니었던 그 여인이 이웃으로부터 어떤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이 큰 그릇을 빌려왔는지 아니면 작은 그릇을 빌려왔는지 병을 빌려왔는지 단지를 빌려왔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기름이 채워졌다 만약에 200cc짜리 컵을 빌려왔다면 그 컵에 그만큼 채워졌을 것이고 아니면 1리터짜리 음료수병을 빌려왔다고 한다면 그 병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이고 아니면 20리터, 30리터짜리 큰 그릇을 빌려왔다고 한다면 그 통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이고 아멘. 아니면 멘아큰 도라무통, 그걸 만약에 굴려서 왔다고 한다면 그 도라무통에 기름이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래도 우리의 그릇이 적다고 한다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비록 힘든 2019년도를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2020년을 준비하면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큰 그릇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도 주여, 제가 행복, 제가 조금 맛볼 수만큼이 아니라, 주님, 제게 행복이 차고 넘쳐서 내 행복으로 말암 아마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내 행복으로 말암 아마 목장 식구들에게도 행복하고 내 행복으로 말암 아마 우리 목사님도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여 내가 좀힘좀쓸수 있는 건강 이 차원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건강 많이 주시고 크게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막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내년에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럼 아고 내가 몸이 힘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주님 우리 부모사님 부탁하면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네. 건강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이 욕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지니까 애국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아멘 요셉의 형통은 나라의 형통이요 요셉의 형통은 이스라엘의 형통이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곡관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막 이웃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서 흘러가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치적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안하지 말자 그 내일부터 우리 장균도 목사님 말씀 잔치가 열리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 이웃에서 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중에서 VIP들을 작정하고 내일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분명히 이걸 확신했습니다 내일 VIP 초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받는다 분명히 은혜를 받는다 왜? 자 오늘 본문 봐라. 선지자 아내 보고 집에 그릇 있냐고 엘리사 물었더니 집에 그릇이 없다. 그랬더니 빌려와라. 그딱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릇 빌려 왔더니 남의 그릇인데 내가 빌려 왔더니 선지자 앞에 그 그릇을 내놓았더니 그 기름이 자기에게 채워졌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풀어집니까? 자 VIP 이 집회 가운데 딱 모셔놓으면 그 그릇에는 복음이 담겨지고 예수 생명이 담겨지고 예수 사랑이 담겨지고 갈보리에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데려온 여러분들은 그 그릇만큼 은혜가 채워진다 기름이 채워진다 아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와내좀더 빌려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릇 빌리러 가세요 그 그릇은 살고 빌려온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네. 빌려온 여러분은 기름 채워받고 네. 그러므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 것이죠 네. 이번 이 말씀 잔치가 지나고 나면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한 번씩 찾아오는 즐기로 무덤덤하게 맞지는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끼친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임마 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방 박사처럼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싶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 202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청량할 수 없는 풍선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저기 보면 부원받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도꼭지 잠긴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고 우리의 빈 마음이 준비가 되면 넘치게 부원받은다 부원받은다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폭포서처럼 부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갈보리 언덕에서 황사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고 그 은혜는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다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 위에 주님의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연말연수에 교회 모임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주일마다 예배 그리고 말씀 잔치 끝나면 성탄절 예배 성탄절 예배 끝나면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자마자 신년부흥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이런 예배와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나를 위한 집회다 나를 위한 예배다 딱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준비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만큼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대로 채워주신다 준비된 대로 채워주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내 영혼이 많이 피곤한 것같아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금요일때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자 때 내가 요즘 많이 좀 지쳤어 힘이 좀 빠진 것 같대 내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버렸어 요 입이 요좀 고쳐줘야 되는 <웃음> 그래 놓고는 오후에 그말한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처음 받아야지 하고 말씀을 쑥쑥 보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부분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들을 잃어버렸거든 영지 열정들 잃어버렸거든 내 안에 이 갈망함 이 불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또 이렇게 받고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허 희한하게 방은 기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할렐루야. 또다시 내 확신하고, 야래, 야라바바, 까까까, 야라바라바, 빡빡 계속 기도하면서 금요 10년 기도 딱 올라왔는데, 와,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는지. 준비되니까, 갈망하니까, 말씀도 보게 하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자리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멀리서 오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실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11시 올라오면 많이 자리가 비어있죠 한 예배 한 10분 잘라먹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그거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예배 지각하면 먼저 온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예배 지각하는 그 자체가 일정에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또 회개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이 그릇에 부어 주실 텐데 내 그릇이 이게 이게 깨끗하지 못하면 또 회개하게 되고 세상 잡담 것들 채워졌으면 그것 좀 버리고 그러면 은혜 받게 되어 있거든.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 혜중이 마음을 되게 찬양할 때, 그게 막인재도 느껴보시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한번 나아가 보시고, 신령에서 나오는 이 찬양으로 여러분 예배를 잘라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닥 친 영혼 오늘도 왔사오니 두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난 어제 온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봤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착하라는 마음이 거 빼앗기지 않는 거야 항상 점검하세요 라우디기아 교인처럼 나는 부요하다 내네 눈에 안적을 치라 자기 자신 잘 살펴가지고 내 마음의 갈망을 잃어버렸거든. 그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예배자리에 왔는데 예배된 갈망을 잃어버렸거든. 주여. 시편 기자회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은혜고. 2019년, 2020년 보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놀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반드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때어주세요 주여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여 빈거라 준비해서 그릇대로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